우리가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죠 너 영어 할줄 아니? 자 그럴 때 대답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어, 독해는 좀할줄 아는데 말은 못해 아니면 어, 좀 알아듣긴 하는데 말은 못해 이런 식으로 요 이거는 사실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려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 를해 볼게요 우선 문장을 하나 볼까요 저희가 홍보할 때쓴 문장이기 때문에 좀 익숙한 분도 계실 거예요 This class you see makes you easily understand how to speak English well 이 문장을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과정을 제가 한번 풀어 볼게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첫 번째로 단어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요 즉 영어를 본인이 아는 한국어로 꺼내는 거죠 This class uh, is w h a makes, 만든다, easily, 쉽게, u n d e r s t a n d 당연히 이해한다고 To speak English well 하면 어 uh, 영어를 잘하게 이렇게 만들면 우리말을 쓸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해력이라는 게 있어요 즉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단어만 주어지면 우리도 문장을 만들어 낼줄 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사실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말 문해력을 동원해서 우리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수업은 영어를 쉽게 잘하게 만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긴 맞아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대략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알수 있게 돼요 그럼 내가 어. 영어를 나 독해 할줄 알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리스닝도 좀 비슷해요 과정은 근데 독해와 차이점이 뭐냐면 독해는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하나하나 다 보이잖아요 근데 리스닝 할 때는 그게 다 들리지 않아요 주로 맨 앞이랑 중간에 쉬운 단어 그리고 맨 뒤에 단어만 들릴 거예요 This class you see makes you easily understand how to speak English well 하면 어. 하면서 어, 이 수업 중간에 이질리 들렸던 것 같고 영어 잘하게 하고요 단어 수는 부족하지만 똑같이 문해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아이 수업 영어 잘하게 하는 거네 아 좋은 수업이네 하면서 그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대충 비슷해요 그러니까 좀 알아듣긴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영어는 요 이렇게 완전히 어떤 생김새인지 모르면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알아 듣는 것처럼 느끼고 글을 보면 이해한 것처럼 느끼지만 이걸 문장으로 못 만들어 내면 그건 영어를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이런 식으로 대충 단어를 뽑고 우리말로 다시 정리해서 이해하는 이 과정의 단점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정확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특히 리스닝에서는 더 많이 떨어지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건 언어 능력이 확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경쟁력 있는 영어를 구사할 수 없고요. 당연히 우리말을 사용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속도가 느려지고요. 또 하나는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어? 시험 문제를 맞추는데 이게 왜 단점이냐고요? 이게 왜 단점이냐면요. 내가 영어를 할줄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었지만 영어로 다시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을 못 만들어서 말을 못하고 그리고 글을 못 쓰는 거예요 즉 영어는 정확하게 이 생김새를 알아야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장 구조를 알아야 영어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요 단어의 위치가 조금 바뀌면 뜻이 바뀌어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설명해주는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understand 라는 단어를 to understand 로 조금 변형을 하면요 아예 문장 구조가 바뀌어요 뜻이 완전히 바뀌어 진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는 중간에 어떤 게 생략될 수도 없어요 문장 구조가 완전히 틀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어는 어떤 자리에 어떤 단어가 와야 되는지도 정해져 있고요 그게 생략되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도형 즉이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중간에 뭐가 생략될 수가 없다는 라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순서도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영어는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올지 앞에서 아예 예측도 가능한 정도의 언어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어는 딱그 규격에 맞는 법칙에 맞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들어가야 할 말들이 딱 자리에 맞춰 정해져 있고 생략도 되지 않으니까 말을 빨리 할 수도 있고요. 또 생략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약하게 말 발음을 하기 때문에 억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연음이 발생해도 되고요. 또 어떤 말들이 따라올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액센트로 말을 해도 말이 통해요 그래서 글로벌 언어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런 규칙만 이해하면 오히려 굉장히 쉬운 언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구조 여기서 이제 도형으로 표시했죠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영어를 할줄 아는 거예요. 영어를 이렇게 대충 받아들이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를 내가 영어를 좀할줄 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거였어요. 이 오해를 벗어나서 영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어 늘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